누가 이거. 오야야야.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리테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약속했던 저수지에서 쓰레기 지옥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촬영을 굉장히 많이 왔어요 낚시도 했고 뭐 불길이도 많이 잡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많았던 이저수지 깔끔하게 한번 청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착용하겠습니다 어떤 쓰레기가 나올지 몰라요 장갑 딱끼고 시작하자마자 쓰레기가 있어 칸타타 누구야? 나와라. 칸타타 <웃음> 누구야 이거? 칸타타. 야. 씨. 무슨 저수지 입구부터 이런 게 나오냐? 근데 뭔가 겁나 많아. <웃음> 저기 봐. <와. 웃음> 저게 뭐야? 야 가보다 가보다. 아 도대체 정수지에서 무슨 수기을 버리냐가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야 야 마크 정식 드신분? 지금 손드세요 야 마크 정식 야. 스티로폼 우선 낚시꾼 아저씨들의 지렁이통입니다. 지렁이통 이 플라스틱을 여기다가 버려 그냥 네. 해물짬뽕인데? 오씨야 이거 요즘 나온거 아니야? 해물짬뽕네? 해물짬뽕 너무 많은데? 스위트콘 시이통 빵도와 먹은 사람 나오세요. 올해 여름에 빵도와 먹으신 분누구니까 이거? 빵도와. 아주 세트로 버려놨어. <웃음> <웃음> 지형님. <웃음> 이거 5년 전에 먹은 것 같은데 누가? <웃음> <레슨>. <웃음> 야 이거 레스비 이렇게 많아 여기. 이거 내 생각에 이거 5년 전에도 레스비 먹고 버리고. 그리고 최근에도 레스비 먹고 버리고. 약간 이런 거 같아. 자, 범인 나오세요. 미친운 겨울 낚시하다가 이거 버린 사람 나오세요. 지금. 다소 하면 봐드립니다. 포켓용 하폐. 제일 잘 보여. 제일 잘 보여. 야, 이 정도면 같은 사람 아니야? 야, 저, 야 저기서 파란색깔 또 있어 가보자 가보자 야 이건 최근이다 진짜 이건 최근입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버렸어 어? 식혜 고대의 유물 아. <웃음> 아토카애오브 청나요 지금. 계속 와 겁나 진거롭게 생겼어. 이거 뭐야? 와 아무튼 겁나 진거롭게. 메비우스 누구입니까? 메비우스 누구입니까?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웜이 이렇게 불어? 박혀있는데 이거 <웃음>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야? 아, 야 잠깐만, 이거 연결,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야? 나 <웃음> 내가 뽑아볼게 아니네 아니네 와 진짜 뚜벌락이 잡아줬네 우와 종이 파미. 병맥주 던진 사람 누굽니까? 다소하십시오 용서해 드립니다. 병맥 이거 어떻게 해? <웃음> 어, 어, 이거 어떻게 해? 어, 누굽니까? 이거 <웃음> 맥스 불탄가스를 버려놨어요. 가스는 없는데, 근데 이게 한네개 정도? 어, 돼요. 굉장히 많아. 아 이런 거 타격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내가 어떻게 버려? 물에 안 들어가게끔만 해놓겠습니다. 좀 너무 너무 사격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어. 나할수 있어! 나 혼자 다할수 있어! 야 이런걸! 저수지 왜 버려! 이새끼들아! 이건 진짜 너무한거 같아 맞죠? 이걸 왜 저수지에다 버리는거야? 누구야 이거 오우야야야야 야불 야. 야, 불. 야, 블루게리가 막았어 아 안돼 안돼 들어가면야불오불루게리 엄청난 것 같은데 우와 뭐야 뭐야 이거! 아니, 나 너무 예상치도 못했는데? 아니, 이거 어떡해! <웃음> 어, 너무, 너무 쇼킹한데 지금? 엄청 많아. 오! 어? 새우다! 미묘새우야! 너 우리 수족관 갈래? <웃음> 야, 너는 내 새우야. 새우가 있구나. 야, 씨, 풀르기. 풀르기. 풀르기, 이 새끼. 요 말이고. 어 <웃음> <웃음> 어느 분의 쓰레기가 <웃음> 생명을 살립니다. <웃음> 아, 너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한 3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아, 볼까? 잡은 길에? 야, 씨, 베스 블루 길이. 우와. 이런 애들. 어, 얜좀 크다. 어휴, 왜 나와? 베스 블루 길이. 와, 얜 큰데? 오. 얄짤없구나 니네 우와 어머하다 끝이 없는데? 야, 새우도 있다 <웃음> 새우 그렇게 살려줬는데 새우가 또 있어 블루길이나 베스 외래종은 우리가 법적으로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물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야, 진짜, 많이, 많이 더주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웃음> 와, 어마어마죠 50리터 두 개거든요? 50리터 두 개인데, 이렇게 꽉 찼어요. 하. 하. 자, 그리고 원풀원이에요 얘도 있어요, 얘. 와. 하.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큰 쓰레기 봉투로 쓰레기를 주워 봤는데요 아직 여기에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자주 자주 방문을 해서 쓰레기 청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산 물속에 있었는데 진짜 엄청 무거워요 이것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제가 치우보던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리TV 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야 그렇다고 버리고 갈순 없잖아 가자! 뭐 어떻게 되겠지? 자 갑시다 큰건 저희 고양이 줘 고양이? 어 어디 고양이가 있는데? 아까 저기 있던데 아 그래? 고양이 줄까? <웃음> 고양이가 생선 좋아하잖아